안녕하십니까 2월 15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을 제외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발표에 장 초반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는데요 전년 대비 예상치가 6.2%였으나 6.4%로 나오며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모습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수스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테슬라는 조지소로스의 주식 매입 소식에 7% 이상, 엔비디아는 AI 주도적 위치 가능성에 5% 이상 상승하며, 전기차 업종 및 반도체 업종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비축률 2천만 배럴 방출 추가에, 추가 발표에 하락했습니다. 미중시는 CPI 발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이 분분한 가운데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CPI에서 주거비와 서비스의 물가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올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완화시켜 주었네요. 오늘 발표하는 소매판에도 강한 지표가 발표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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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1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3,0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2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 0개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15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마이너스 1.1%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상승한 1.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길 공공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42만 3천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하락한 32만 1천 배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회가 있습니다.